와 진짜 나는 잣밥이구나 <웃음> 반갑습니다. 한국타전입니다. 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아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내일은 토요일,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닌 지한 아,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이 한국타전의 첫 직장 언박싱과 한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어, 내 돈. 내돈 내, 하여튼, 내 네, 뭐 언박싱에 대해서 별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겸사겸사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처음 직장을 다니게 되는 이 신입사원이 한 달간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한국 타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서 몇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저는 광고 쪽에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도 그렇고 뭐 영상을 배우게 된 것도 아무래도 그런 광고 쪽에 관심이 많아서 배우게 된 건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저는 지금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이라면 범주가 너무 넓지만 너무 또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한국타자는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네라고면 알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뭐 마케터라고 말을 하기에는 제가 정말 지금 뭐, 지금 뭐 올챙이 올챙이도 안돼 하여튼 그냥 거의 뭐 정작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터란 표현은 좀 그렇고 마케터 새내기 정도 되겠네요 예 제가 정말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뭐 정상급에 오르게 된다면 언젠가는 <웃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죠 네 그렇구요 자 이번에는 신입사원의 첫 직장 한달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은 해봤지만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한 거는 또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롭고 뭐 어느 정도 적응은 했지만 아직도 적응해 가는 중이고 또 배우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초년생이 바라본 직장생활의 한달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일반화를 할 생각은 없고요 아 한국타자는 저런 회사를 다니고 있구나 저런 것들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만 느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번째 사람들이 이 퇴근을 안합니다 예, 이거는 정말 제가 첫날 딱 느낀 거였거든요 제가 첫날 어땠냐면 딱 퇴근 시간이 다가와요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을 하죠 아 이제 곧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뭐 이제 사람들이 퇴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 퇴근을 안하네 아무도 그리고 막갈 준비도 안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퇴근 시간을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정말 거짓말 안치고 제가 출근한 첫날은 정말 아무도 정시 퇴근을 하지 않았어요.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거죠. 아 뭐지, 뭐지 이 회사는 정시 퇴근을 하면 안 되나? 뭐 야근이 많은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 회사는 정시 퇴근이 안 된다. 뭐 야근이 많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와, 다들 진짜 일을 진짜 되게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감이라고 한게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이제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네, 되게 책임감 있게 각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들을 아무리 지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딱 느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모르잖아요. 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요즘은 이, 이 work life balance가 또 중요하니까 정시 퇴근을 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는데 적어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막 퇴근 시간 땡 했다고 막 맞춰가지고 막 칼같이 집에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 시간 됐는데도 이제 막 눈치 보고 할 것도 없는데 솔직히 막 이렇게 막 앉아 있었죠 막 괜히 막 두드리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왜안 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 다들 안 가셔가지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또 아침 공교롭게도 바쁜 시즌이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엄청 바쁜 일이 없을 때는 정시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제가 느낀 건 다들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 열심히 일을 한다 뭔가 억지로 하면서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하는구나 그게 이 회사의 분위기구나. 네, 그런 걸딱 느꼈어요. 자두 번째로 제가 느낀 거는 와 진짜 나는 잣밥이구나. 네, 욕한 거 아닙니다. 잣밥. 그 잣을 넣은 파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몸이었구나라는 게딱 느껴지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 직종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한데 사실 저는 제가 그동안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아나 정도면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엄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뼈아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달걀이죠 달걀 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더 영상으로 자세하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느끼는 게 다른데 아 정말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뭐난 잘난 게 없구나 나는 정말 멍청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작은 세계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직까지는 매일이 새로워요 뭔가 알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알았다고 생각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아이 정도면 됐지 하는데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런 나날들의 연속입니다 아 나는 지금 내가 잘한다 생각하고 막 성취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배움의 자세구나 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을 한다는 건 정말로 큰 축복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이 마케팅 쪽에 굉장히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뭐 매번 낙방은 했지만 광고 공모전도 많이 나갔었고 마케팅 관련 서적이나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그런 거 위주로 보고 있고 또 제가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유튜브를 운영해 오면서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했었고 그게 뭐 일종의 또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관심이 좋아하는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너무 피곤하고 진짜 제가 최근에 영상 업로드가 안 됐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퇴근하고 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또막좀 약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마냥 신나고 즐겁다 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관심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제가 거기에 좀 빠져들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 ...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 이에요 근데 뭐 이제 넉넉 잡아서 잠을 8시간 잔다고 칩시다 그러면 깨어 있는 시간이 16시간 3분의 2 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절반을 일을 하는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우리 삶의 절반을 일을 하는데 그 50%가 그 인생의 50%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정말 인생을 자지우지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네 행운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또 이제 더 저희 회사만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인데 아, 생각보다 예, 자유롭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유복장이고 제가 조거 팬츠를 입고 가도 복장에 대한 터치는 전혀 없으시고요 또 이제 회사에 간식이 항상 이제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이제 간식 같은 거는 아주 아주 눈치를 봐가면서 아주 이제 뭐 점심시간 전후로나 그럴 때만 잠깐 잠깐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출근을 하던 첫날에 이제 저희 팀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제 과자 드실래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해 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출근하자마자 이제 과자 뭐 먹을지부터 이제 뭐 찾고 있기도 하고 <웃음> 하여튼 뭐 문화가 그렇게 수직적이지도 않고 생각보다 자유롭구나 하는 걸 느꼈고 또 그런 환경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넵은 국룰이다 정말 이게 직장인들한테 넵 말고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넵이 최고야 넵그왜그짤 있잖아요 넵 딱딱해 보임 냉 가벼워 보임 넵 가벼워 보임 넵 완전 알았다는 거 이제 이게 딱 적당한 거죠 넵넵 넵, 너무 너무 넵만 한거 같을 때아넵아넵 <웃음> 아, 내가 실수함 넬 기억을 걷는 시간 넥 네. 슬라이스 정말 이 냅만한 대답이 없다. 이 정도로 냅을 많이 쓰는지 몰랐거든요. 이거 관련된 막 기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냅을 쓰는 저를 보면서 냅은 국룰이구나. 네. 아, 그런 것도 네,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한달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느꼈는지, 간단하게 공유를 해보았는데 사실 느끼는 건 정말 많아요 매일매일 새로워요 그래서 틈틈이 좀 메모를 해놓고 있고 앞으로 정말 또 열심히 일하면서 배우고 저의 가치를 좀더 높여 가볼 생각이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